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17번째 러브레터 계획된 사랑 계획된 사랑 He determines our steps He determines our steps 잠언 자먼. 잠언은 영어로 Proverbs죠 Proverbs 자먼 16장 9절 말씀 어... 이거는 NLT라는 버전이 Determines our Steps 고요.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신께서 결정하신다 이런 거고 CV는 We make our own plans, but the Lord decides where we will go. 좀더 쉽죠. CV가 항상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Decide가 Determine 비슷한 뜻의 단어잖아요. 어더 메시지는 또 굉장히 신선합니다. 더 메시지 번역은 더 메시지 번역 보는 we plan the way we want to live. we plan the way we want to live. 우리가 살고 싶은 그또 우리가 방법 방식이잖아요. 방식을 우리는 계획한다. but only God makes us able to live it. But only God makes us able. 오, 오직 신만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To live i 우리의 계획, 계획은 우리 자유지만, 그거를 가능하게, able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능성이 높은, 예. 그래서 그거,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자먼 15장 소 제목이, cb 소 제목들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워도 굉장히 좋을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15장 The Lord sees everything 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심한 분만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네, 내일도 모르는데요 뭐 우리 뇌 속을 보지도 못하는데요 심만이 모든 것을 보시고 16장 소제목은 The Lord has the final word The Lord has the final word 예, final word, 마지막 말. 그니까 한마디로 오늘 제일 그 똑같아요. 우리 발걸음을. 그니까 최후의 그 마지막 말을 신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게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어, 정말 신께서, 어,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사실 사랑인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큰 사랑과 어, 예. 아름다운 사랑과 사실 이런 것들이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뭐뭐 예. 어, 뭐 멀리 보지 않아도 한 가정이 가족 안에서 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나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예,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때 그분의 계획이 나를 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정말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자신을 그 계획 속에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계획은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세우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어요 예. 어, 계획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게 하십니다. 음, 뭐 이걸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많은 계획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다 무너진 시점인데 제가 여전히 어, 낙심하지 않고 이런 녹음을 할수 있는 이유는 어, 이제 제가 나의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하고. 완벽하고 어, 그분이 계획과 저의 계획이 다르다면 당연히 이제 기쁘게 저의 계획은 포기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 참 귀한 생각이죠. 제가 생각해도. 예. 음,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은 뭐 음악을 틀었지만 뭐 이렇게 제가 울컥할 얘기는 없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담담한 기쁜 이야기들 좀시어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제목과 계획된 사랑이라는 제목과도 좀 연관이 있고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참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수정되거나 포기되거나 계획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단 여러분 감사한 거는 그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렸던 제 카페 그 임대 계약이 이제 6월 말에 종료되는데 지난 월요일날 이제 건물주 어 저는 임차인이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제안으로 이제 25% 정도를 다운해서 새 계약을 썼습니다. 예 굉장히 코로나가이어려운때 굉장히 오아시스에 예, 오아시스의 사막이라고 할 뻔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예, 소식이죠. 어,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됐을 때 약간 제가 아, 더 깎아달라고 할걸 이런 아쉬움이 남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분이 이제 4층에 이제 사장님 사무실하는 사장님이 계신데. 코로나 그러니까 외부 뭐 국가행사나 기업의 행사 같은 큰 행사를 주관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저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데 제 나이 또래시고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다 취소돼 가지고 뭐 직원들 다 내보내고 거기도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근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저희가 4층 건물인데 저희가 이제 다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임대료를 담당하기에는 코로나 시기가 너무 긴 거죠 어, 그러니까 건물주가 또 홍대 쪽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전층이 공실이 된 지가 오래됐다는 거를 이제 4층 사장님이 부동산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저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은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4층 사장님은 이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뭐 시설이 특별히 없고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비가 크게 없고 뭐 거기 뭐 그러니까 권리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계약 끝나면 그냥 나가면 끝이니까 이제 굉장히 한반 50% 정도를 다운을 해준 것 같아요. 어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제가 하층 사장님께 아 사장님이 승자시네요. 진정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 건물주 분도 오랫동안 임대고 하셨기 때문에 이 카페나 이런 거는 시설이 많고 제가 권리금을 전 사장에게 지불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또 보니까 카페가 아주 안 되는 그분은 굉장히 왜 저한테 운영을 잘한다고 이렇게 계속 시원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 본인이 임대업을 해보니 그분도 임대업을 건물을 홍대 쪽에 좋은 상권에 건물을 사서 예,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게 그분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대로 안된 거죠 사실 나중에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한 건물은 공실이, 전층 공실이 오래되었고, 여기는 이제 다 나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 그분 입장에서도 깎아서라도 이제 해야겠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건물에서는 2층에 이제 뭐 술집이 있었는데, 망해서 벌써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뭐 이벤트 한다고 사람들 좀 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또 여기는 이제 가게를 또 지금 있는 저도 뭐 어떤 시설비나 이런 권리금을 챙기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할인액을 많이 안 잡으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25%라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저희 계획 저희 직원들과 계획은 어좀 조용한 합정역 쪽이 좀 조용합니다 조용한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해서 매출도 더 높이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길 수 있다면 옮길 계획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일단 고 임대료의 부담이 좀 줄었다는 거. 25% 정도. 그래서 굉장히 감사할 사실 일입니다. 예. 어. 예, 어쨌든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그 그 제목이 뭐였죠? 예,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요. 여... 그러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 있었던, 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히트친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뭐 계획대로, 어, 진행이 안 될지라도 뭔가 계획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이 다 있습니다. 예, 정도의 차이지. 그 무계획한 인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대로 이제 잘안 된다는 거죠. 예. 저 또한 이걸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예. 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제가 이제 카페 이름 크리스 가든입니다. 갑자기 지은 거예요. 예. 제 영어 이름 크리스고, 크리스 가든이라는 카페인데 예. 제가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크리스 가든 이라는 카페를 인수하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홍대 쪽에 많이 오는 초기 손님들의 대부분인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서구권에 있는 그쪽에 어, 크리스천들을 돕거나 또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어. 잠시만요. 예. 어, 네. 넌그리스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나름 있어 보이고 야무진 계획을 세웠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제 외국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예 이런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모임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어,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대상은 사실 우리 알바생들이에요. 또 소수의 알바생들이지만 어, 그것이참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 우리 알바생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카톡을 올릴려다가 너무 여러분이 웃으실 것 같아서 안 올렸는데 음, 오늘 이제 저하고 동지 같이 지내는 이제 그러니까 과연 뭐 바쁠 때는 뭐 세네 명 저까지 네다섯 명 같이 일을 합니다. 이제 이벤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뭐 내일 주말도 방탄 소년단 데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바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중에 또 오래 했던 두 명이 이제 자칭 자기는 어, 크리스 가든에이 카페에 오면 교회에 오는 것 같다 예. 교회에 오는 것 같이 느끼라고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좀 재밌는 대목이에요 예. 그렇다고 어,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자칭 1호 성도가 있는데 오늘 또 스스로 자기는 크리스 가든의 성도 크리스 가든의 성도가 되게 웃기죠 제가 그냥 말장난처럼 크리스 처치라고 맨날 그런데, 뭐, 본인들이 처치, 뭐, 이렇게 막, 영어도 하는 친구들이니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대학생 알바생들, 한 명이 이제, 연대 컴공과고한 명이 홍대 디자인 계열의, 둘다 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인데, 하여간 그 친구들이 서로, 1호, 2호 막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된 날이다, 기뻐하고, 감사해 하고, 이런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 웃기죠, 여러분. 부신자들이에요, 예.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좀 다녔던 친구들인데, 어,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제일 오래 일했던 친구가 또 오늘 자기, 오늘, 저, 어, 크리스가 된 성도가 된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감사하다고 카톡을 보내서, 아이고, 이제 같이 일하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 쿠키를 하루 종일 같이 구웠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구야 야, 내가 너한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너왜 교회 오는 것 같다고 자꾸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아무튼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조금 읽어드리면 어... 아, 이렇게 보냈어요 크리스 가든 성도가 된 날입니다 햇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존감 지킴이 사장님 이렇게 보냈어요 어그 친구들이 다어그 분야에서 거의 탑급의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볼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그 하여튼간 경쟁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총명하고 성실하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한명한명 한명 귀하게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격려한다 없이 얘기를 하죠. 기말고사 때문에 굉장히 다 과제 이런 거에 치여서 힘들어하는 시기라서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빡세게 일하는데도 간혹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자존감이 살아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참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참 똑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열심히 바쁘게 일하면서도 뭔가 힐링이 일어난다는 이런 신기한 예. 뭔가 쉬고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세네요 힐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바쁘니까 제가 여러 명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제가 친형교회 젊은 예배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는데, 어, 정말 이 카페가 정말 교회같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어, 기도응답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타이틀을 달지, 달지도 않았는데 예, 이 불신 이 새벽이슬같은 불신자 친구들이 교회 에 오는 것 같다고 스스로 성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웃음> 성도가 된 날이라고 스스로 자축하면서 아 저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죠. 예. 진심이에요. 예. 사실 이 알바생들은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의 다이 대학생 알바들은 최저 임금에 그냥 잠시 일하다 가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소모품 같은 요즘 젊은이들 그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역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 쉐어해야지 이래서 시작한 카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예, 계획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 친구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저의 계획은 나름 거창했다는 거죠. 아, 나는 서구권 선교회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외국인들에게 실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런 모임도 가졌었고요. 폼나죠. 예,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런게 할수 없게 되면서 이 소수의 이 친구들과 카페가 바쁠때는 바빠서 안될때는 안돼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하고 있고 정말이에요 예. 카페 내 어, 안쓰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 광이 날 정도로 닦아서 팔기도 하고요 당근마켓 요즘에 예. 참 추억이 많습니다 예. 어 근데 우리가 참 어, 그런 얘기를 이제 했죠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멋진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지는 틈날 때마다 자꾸 얘기하려고 하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자꾸 교회라 그러니 제가 물어보니까 아, 똑똑한 애들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 이미 다 설교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어,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지금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이런 말투로, 저는 성경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자주 얘기했어요, 사실.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 <웃음> 그 친구들을 또 느끼겠죠. 우리 사장님이 설교를 또 시작하셨구나. <웃음> 예, 어쨌든 기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소중한 아름다움 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어, 마음을 열고 들어준 그런 우리 알바생 친구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가든이라는 카페의 열매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하나님 뭐 그렇게 요란하게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찾아가신거나 여리고의 예, 삭개오를 맞죠. 여리고 삭개오를 찾아가신거나 예, 어,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런 폼 나고 멋지고 이런 게 아니었죠. 그1 2 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주 모습들도 뭐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그렇고 세리였던 마태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죠 사실 예. 어 그래서 이 사기당해서 해켓거리는 <웃음> 예, 예, 못난 전도사이자 카페 사장인 저에게 어, 그 귀중한 친구들 어, 어려운 시점을 같이 넘어가게 하시고, 카페가 그 친구들 덕분에 많이 발전했어요. 함께 의쌰으쌰 에너지를, 어, 하게 되어서. 어,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참 재밌고 신기하고, 저의 기도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제가 어, 더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맛보아 일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예.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진짜 테이스트예요. 테이스트 taste. 정말 테이스트, 맛을 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맛을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재밌으신 하나님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재밌는 분인지 더 많이 날마다 경험하고 싶어요 네, 단순히 그것이 정말 무슨 말장난 그런 차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 저한테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제가 생각해도 좀골 때리게 재밌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고 어, 저는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재미의 소스, 원천이신 하나님을 많이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많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저는 올해 일한 알바생 친구들이 어, 여기 카페지만 교회같이 생각하고 오는 거 마음으로 너무 기뻐요. 예. 어, 갑자기 또 울컥해지네요. 예, 반대로, 사장님, 사장님, 정말 크리찬 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 교회 갔다고 근데 좋다고, 불신자들이. 네가 교회 분위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오늘 그 오래 일을 했던 친구, 사장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한때 되게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뭐 이러고 말았죠.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초콜릿 교회라는 불신자 교회 불신자들을 위한 어, 교회라고 타이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어,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두세 사람이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서로를 사랑할 때 어,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거일 수 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어,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예. 격려하고 어, 서로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 서로 격려하고 이런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라면 음, 이 카페 이 알바생으로 거쳐 간 친구들이 꽤 돼요. 그래서 또 오게 될 친구들이 있고 어,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어, 현재 매출로 여러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그런 친구 대놓고 얘기해요 노우씨는 어, 참 일을 잘해서 여기가 여유가 되면 정직원으로 고용을 하고 싶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저는 합니다 예. 그친구다 알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예. 아마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크리스 가드니더 <웃음>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음, 함께 더 오래 일하고 어, 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어, 그 시험 기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는데 어그 연대 공공과에 다닌다는 학생이 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우울해서 일을 하러 왔어요. 굉장히 일을 하고 싶다고 왔어요. 어 오면 일을 잘합니다. 카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어 근데 하나님이 되게 신기하게 그때 이제 어 제 매출을 단기간에 많이 오르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또 제가 또어 저는 목산수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사실 좀 더... 어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어 구체적으로 하려면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제 그때 받아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또 같이 일했던 친구, 그, 연대 다닌다는 그 친구 말고, 요즘에 이제 한 2개월 차 일하고 있는, 이제 단기 알바로 하고 있는 친구가 기독교 상담학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인데, 굉장히 밝은 에너지예요. 예. 요즘 젊은 친구답지 않게 새벽 기도도 이제, 약간의 그 강압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 <웃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굉장히 밝아요. 예. 그 친구하고 전도사인 저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굉장한 격려를 받은 거죠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얘기했죠 누구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다 너 외롭고 힘들다고 왔는데 전도사인 사장이 기독교 상담 전공하는 어 이, 이렇게 너를 격려를 하고 너는 진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예, 교회에 온 교회에 온, 교회 온 어, 크리스 가든의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쁘게 구백하고 돌아갔어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어, 요즘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면 정신과를 참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우울증 약도 지어먹고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한 시대죠 예. 어, 오늘은 하여튼간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예. 어,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저는 어, 이렇게 막 부지런한 스타일이 되지 못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 제가 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 저는 이제 영어에서 9to5라고 그러죠 9시 출근해서 다시 퇴근하고 이런 규칙적인 거, 그런 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몇 시간 수업하고 그래도 어, 됐었던 제가 이제 영어교육 그런 쪽만 하면서 어, 이 정말 신경 써야 될일 많고 생각보다 수입도 없는 이 카페를 정리하고 뭐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 어 조금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게 저의 사실 솔직한 마음이고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고, 내 한번 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이 크리스 가든이라는 카페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까지 갈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사장이지만 어,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싶고 어, 하나님 만약에 어, 매출이 좀잘 안나와도 어, 이 카페를 통해서 그런 불신자들 젊은 정말 한명 한명의 귀중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여기 와서 힐링을 받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저의 뭐 현재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카페로 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 여기 특별히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 하나님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어, 그래서 저의 이 카페 시작할 때 계획들은 다 이제 실패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제가 아, 우리 계획이 비록 혹시 실패해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꼭 성공하기를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또 축복의 통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